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지난번에 AU 테크의 미니벨로형 전기 자전거 스카닉 M2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격이 엄청 저렴한 탓인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더군요. 가격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우 저렴하지만 매우 좋은 조건을 다 갖추길 바라는 분들이 비방하는 댓글 전후 사정 다 생략하고 단점을 부각시킨 고의적인 악성 댓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AU 테크가 스카닉 M20과 완전히 다른 스카닉 S26을 솔직하게 리뷰해달라고 한번더 요청하시더군요. 아마 저가형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상급의 제 제품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리뷰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S26은 미니벨로형이 아닙니다. 26인치 휠사이즈가 탑재된 MTB형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반적인 로드와 MTB가 27.5인치 700c 휠사이즈를 탑재하는 것보다 조금 작은 휠사이즈인거죠. 26인치는 일반 자전거의 크기가 부담되고 미니벨로는 작아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찾는 사이즈인데 요즘은 트렌드의 흐름상 26인치 휠사이즈를 찾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긴 하죠. S26은 우선 바퀴가 미니벨로형이 아니다보니 구름성이나 가속이 좋습니다. 속도 유지력도 미니벨로와 비교하면 훨씬 좋은 편이라서 평균시속 2 5에서2 7 k m h 를 내는데 전혀 부담이 없더군요. 기어비가 7단이긴 하지만 평지에서 충분한 고단을 유지할 수 있고 어필에서 충분히 저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어비라서 경사도에 따른 기어변속 효율도 충분히 표준입니다. 타이어는 2인치 이상의 규격인데다 모래길과 자갈길, 흙길을 달릴 수 있는 그래블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설계되어서 산악지형까지는 어렵고 도심에서 만나는 들판이나 임도 코스와 같은 비포장된 노면을 달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더군요. 앞에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거친 노면에서의 기본 승차감을 보장하니 코스 상태와 상관없이 주행하길 원하는 도심의 라이더에게 제격인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스펜션의 꿀렁거림을 좋아하지 않아서 서스펜션의 잠금 해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다행히 s26에는 잠금 기능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싶네요. 한적한 자전거도로에서 속력을 내고 싶을 때 서스펜션을 잠그고 기어비를 중간 정도로 설정해 실컷 달렸더니 평지에서의 평균시속이 2 7에서2 8 k m h 를 찍더군요. 서스펜션을 잠그면 가속과 속도 유지력도 향상되니 전기를 사용할 때보다 속도를 즐기는 재미도 붙는건 확실했습니다. 전동유닛도 살펴보겠습니다. 모터가 36V에 350W가 기본이고요 배터리는 5A와 10A로 선택할 수 있는데 배터리에 따라 자전거 가격이 달라집니다. 출력 모드는 파스와 스로틀 모드 두가지를 기본 탑재하고요 파스 모드는 총 5가지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터는 케이던스 방식입니다. 페달을 한바퀴에서 한바퀴 반을 돌리면 전력이 작동되는데 1단계는 파워가 약해서 멈춰진 상태에서 출발할 때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2단계는 초반 순간 출력이 13-15kmph 3단계는 14-16kmph 4단계는 16-18km 5단계는 18-20kmph로 순간속력을 올려주는데 초반 페달링을 유지해주면 전력이 출력되는 시간도 길어져서 유유자적 라이딩하기에 좋더군요. 그리고 경사도 주행 성능도 좋았습니다. 동일한 가격대와 동일한 스펙의 자전거로 약 15% 이상의 경사도를 달리면 금세 힘이 빠지면서 속력이 점점 줄어들거나 페달링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다행히 이 제품은 파워 모드 3단계로 설정해서 고각으로 이어진 어느 작은 마을의 골목을 끝까지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 경사도 10% 정도에서 출력 모드 2단계로 설정해 속력을 유지하고 경사도 15% 지점에서 3단계로 설정해 가벼운 페달링으로 약 1km의 어필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탑승 무게가 10kg 정도 더 무거웠다면 4, 5단계로 설정하는 게 효과적이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로틀 모드는 핸들 그립을 아래로 돌리면 출력됩니다. 최대 출력 제한 속도가 25kmph지만 실제 출력 속도는 20에서 22kmph였습니다. 가벼운 분들이 타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은 평소기 20에서 21km/h를 넘지 않더군요. 어필에서는 속력이 급속도로 줄어드 니까 파스모드로 전환하시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스로틀 모드의 아쉬운 점은 스로틀 레버를 돌리자마자 바로 전력이 발생된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안전주행을 위해 페달링이 선행되어야 전력이 발생되는 구조를 채택하는데 S26은 페달링을 하지 않아도 즉시 출발하더군요.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우연히 레버가 돌려져서 자전거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끌바를 하거나 타지 않는 동안에는 반드시 전기 전원을 꺼두었지만 처음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시트포스트 일체형이고요. 시트포스트를 뽑아서 충전을 하거나 케이블 단자를 열어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자전거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단자는 뒤쪽에 있는데 딸깍 소리가 나면 잠금이 체결되고 레버를 살짝 돌리면 잠금이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커버한 형태고요. 주행 중에 연결 케이블이 분리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체결되면 디스플레이 하단에 열쇠를 꽂아서 시동을 거는 방식입니다. 마치 오토바이 같죠? 열쇠를 한 단계 돌리면 시동이 걸리는 거고요. 2단계로 돌리면 라이트에 불이 들어옵니다. 오토바이처럼 열쇠가 있어야 전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재밌는 것 같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 입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빠르게 제동을 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시승했을 때 앞쪽 브레이크가 밀리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패드에 기름칠이 된 것처럼요. 문의를 드렸더니 처음에 패드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브레이크에 코팅을 왜 해놓으셨는지 조금 의아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사용 전에 패드 부분은 세척하신 후 주행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 확인은 필수입니다. 너무도 기본적인 내용이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들의 공통적인 내용에 따르면 자전거를 택배로 받은 분들이 포장을 뜯자마자 공기압도 맞추지 않고 바로 주행하다가 펑크를 낸 문제로 엄청나게 찾아온다는군요. 그리고 타이어와 튜브와 힐이 엉망이라고 욕을 한다는 내용을 어느 대리점주 사장님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어에 바람 넣었었냐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어처구니 없게도 아니오가 8,90%였다는군요. 여러분 주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 확인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자동차와 같다고 볼수 있죠? 혹시 공기압 체크와 펌프 사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상단에 표시된 영상 참고하시고 펑크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두바퀴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애정어린 수신료 남겨주시고요. 이번주도 행나하세요. 띠링띠링